제가 오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구독자님은 꼭제 영상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제가 양재동에 해물탕집을 지금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뭐 인테리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댓글 남기셨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위치가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좋은 자리를 벗어난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할수 있는 자리도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들어가면 은 되겠다 판단해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광주에서 고깃집 하신다는 분 저도 지금 고깃집을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하면서 고깃집에서 뭐가 중요한지 제가 오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구독자님은 꼭제 영상을 보세요 고깃집 오픈하면서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들을 제가 영상에 놓쳐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그래도 구독자님이 빨리 망하고 뭐 이런 건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고깃집 할때 고기도 참 중요해요 근데 고기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컨셉도 중요하고 자, 고깃집 할때 무슨 고기를 할 건지 소고기를 할 건지 돼지고기를 할 건지 아니면 소고기를 어느 불판에 쓸 건지 숯불에 할 건지 가스불에 할 건지 아니면 연탄불에 할 건지 돼지고기를 했을 때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완전 달라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한 가지 가스불에 하는데 어떤 고기를 쓸 거고 어떤 불판을 쓸 건지에 따라서 틀려요. 연탄불에 할 건데 어떤 고기를 쓸 거고 어떤 불판을 쓸 건지 또 틀려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군데 집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온 집은 돼지고기 집을 하는데 불판이 다른 곳하고 틀려요 그리고 연탄불로 하는 집입니다 이 집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 용산에 있는 삼각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 집도 불판이 특이해요 그리고 연탄불을 섭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농산구 여기 상권이 어 예전하고 좀 틀려진 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삼각정 여기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오래됐지만 어, 낮에 여기 와 보면은 아주 사람들 바글바글해 굉장히 상권이 많이 올라갔어 좋아졌어 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와 있고 용산 여기 생겼고 그래서 상권이 나쁜 상권은 아닙니다 여기도 나중에 장사 하실 분들은 용산 상권 보실 때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나쁜 상권 아니에요 좋은 상권이에요 여기 다온거 같은데 왜안 보이냐 아이 차를 너무 멀리 세워놨어 이씨 <웃음> 뭐야 아닌데 여기까지 안 오는데 원래 어 잘못 왔어 저기 기 어. 반대로 왔습니다 반대로 아씨 다리하고 반대로 왔어 예이 저기 같은 다시 반대로 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거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이 뭐 대초의 공휴일에 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뭐든지 주인 마음이니까 쉬네 다른 집으로 가자 어차피 세 군데를 찍기로 했으니까 다른 집 가서 오늘은 찍고 여기는 그 7일 이후에 와서 다시 한번 찍는 걸로. 아이 장사 잘되나봐 뭔 7일까지 쉬지 않데 <웃음> 장사하는 사람들 참 쉽기, 쉽, 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먹고 쉬시나 보네요 여기 여기 나름 좀 특이하다 여기 인테리어가 되게 좀 특이해 그걸로 철골구조로 해서 이름이 뭐야? 빵 파는데네? 음, 뭐야, 이거? 세사슬이, 세사슬이 있네. 되게 특이한데? 어, 아, 철골로. 야, 세네명이서 같이 다니니까 돈이 따블로 들어, 지금. <웃음> 많이 들어. 우리가 아까 저쪽에서 차를 세웠는데 저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아, 우리가 너무 많이 왔어 지금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 다른 게안 보이고 낡은 건물들이 요즘 많이 보여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낡은 건물들의 운치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테리어적으로 좀 바꿔서 해놓으면 은 장사도 감성이거든요 원래는 감성을 자극시켰을 때 장사가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낡은 건물들을 굉장히 요즘 많이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온통 장사 생각뿐입니다 미쳐있죠? <웃음> 미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위치는 확인을 하고 갑시다 아우, 갔어. <웃음> 예! 미쳐야지 되는 거 같아요. <웃음> 아... 가자! 비밀을 오늘 한번 낱낱이 정확하게 이제, 어? 얘기해줬네. <웃음>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데? <웃음> 많이 먹으니까 나오는 거야. <웃음>